아이쿠, 반갑습니다. 오늘 덱, 기대도 좋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아, 익명이 제보가 아니다. 아, 이분 닉네임이 익명이에요. 예, 하여튼, 익명님의 제보를 받은 덱입니다. 어, 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좀 충격이 좀 주의하시고, 덱 공개합니다. 3, 2, 1. 자, 야, 형, 이 뭐, 이상한덱 뭐고, 이거? 들어봐봐, 들어봐봐.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테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트위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위고가 음, 멜리우다스한테 애니에스 1화에 쳐맞고 나가 떨어지지만 이 게임에서는 이 둘이가 오늘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일단 트위고 성물을 만들면 뭡니까? 전투 시작 시에 두터 동안 생명 관련이 30% 증가 효과. 적군을 도발하죠. 어, 자동 도발인데 생명 관련이 30%가 증가한다. 뭐 상당한 놈이에요 사실. 어? 테이아 데미... 잠깐만 테이고에 미안하다 에, 우리 테이고야 떼빼고 광내라 오늘 각인 들어갑니다 추가 각인 다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은 일단 따라 하지 마고 뭐. 일단 따라 지 말고 그다음 전체를 생각해 보자고 자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자오당 오토 오토 도발 탱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우리 암멜이 필살기를 만들겠죠 필살기 만드는데. 그러다가 쳐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쳐마다 죽고 이쪽에 막 기절 들어오고 이럴수도 있잖아요 빙결 들어오거나 근데 우리 구류들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혹시 죽더라도 기절이나 빙결을못 당하고 우리 궁이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혹시 전체 기를막 죽이려고 할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엘리가 죽을 뿐데 지가 죽으면 아군에게 디버프 해제해주고 생명력을 최대로 회복시켜줍니다 거기다가 왕자 엘리가 성물까지 있으면 아군 영웅 생명 관련이 또십오프더 증가하거든 자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탄탄하겠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음식 뭐 먹겠노? 필살기 음식. 자, 왜 필살기냐? 아, 하면서 얘기할게, 그거는. 야, 이거 오늘 택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기대가 막 돼요, 제가.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와, 무슨 대이든다 와봐봐. 무슨 대이든 자, 일단 무조건 후턴이에요. 후턴이겠지. 후턴이, 죠딱 사람이어도 괜찮아. 어? 구수님, 농계대까시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어, 어 공부를 걸겠지. 어, 그 공부도 괜찮아요. 봐봐봐, 봐봐, 보여줄게. 공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공부를 풀수 있다. 저 치기 어뭐야자 이렇게 트위고가 죽었어요. 잠깐만 내 이거 여러분 당황하지 마봐. 그 엘리 성물을 만들어줄게. <웃음> 엘리 성물을 만들어야 트위고가더 단단해져요. 알겠지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근타르제 근타르는 안 때립니다. 우리 안 때리고 우리 공격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깡깡 좋죠? 싹그닥 빡빡. 자 왕녀 엘리 때문이다. 농계 엘리 때문이다. 저는 스필사에 받았어요. 이제 어떡할 건데? <웃음> 자, 일단 만약 이쪽에 스필깎기가 있었다면 이걸 막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트위고의 맷집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려야 될것 같아. 자, 어막죽고막 하는 데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 덱은 상관이 없어요. 예 치세요 치세요 갈테니까 이제 자 버프 하나 더 받고 칠게요 어 물론 뭐 끝나겠지만 아 더가 아니구나 버프 하나 받고 갈게요 약간 불안하지? 아니 안멜 그런 괜찮아 안멜 안멜 피사이기는 진짜 슈퍼 메가 울트라 딜이라 가지고 빡 자서가 인마 어? <웃음> 이렇게 되는기라 자 잠깐만 우리 어좀 방금 내 처음에 좀 시연하면서 약간 아찔했던 거는 어 농게일리 성물이 없어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물을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고, 이거. 야, 니 뭔데? 핵폭탄 한대더맞고 싶다, 이거지? 어? 어머나. 야, 니 지금 오늘. 한번 열심히 한다. 어, 야, 두턴 기절이었나? 설마? 어, 니 뭔데? 치 봐봐, 임마. 니가 치봤자 얼마나 치는지 한번 보자. 캉. 오세요. 예. 아크당. 어? 이 자식이요. 어디서 이거. 장난은 여기까지. 자 일단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오늘 뭐 뭐고 이거 야 뭔데 이게 왜 이거밖에 안나와 빨리 좀 죽어라 그 다음 중요한 얘기 하는데 형이 진짜 어디서 자꾸 막 지지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아 내가 합기는 안해줬구나 아 미안합니다 제가 합기는 안해줬다는 거 후던 잡히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막 투급이 욕심을 안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 성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 인벤이 너무 차가지고, 이걸 최근에 한번 버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거는 재료가 넘쳐나는데, 이... 아... 아, 이게 또 상점으로 손이 가네. 손이가요, 손이가, 상점에 손이가요. 사고 올게요. 잠깐만 있어 봐봐. 결제 완료. 언제 이것도 다 파밍하고 있어. 사보는 거지, 마. 모르겠다. 그 그러니까 다음. 자, 만들었어요. 위, 그 드라실의 정수. 자, 그럼 어떻게 되노? 자, 왕녀 엘리의 성물까지 포함되면 아군 영웅의 생명 관련이 15% 또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드위그의 맷집이 더 올라가. 이러면 첫 턴에 드위그를못 죽이겠지? 첫 턴만 버티면 돼, 우리는.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와, 잠깐만. 좀 무서운 덱기거든요 예, 아무래도 확실히. 자, 치보세요. 괜찮아요. 어다 생각이 있어 거기까지 당연히 만날 줄 알았지 라인하르트야 야 찌르겠지 어야 우리 트위그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근타르까지 들어있어요 근타르까지어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래도 죽었는데 잠깐만요 아, 아 당황하지 않습니다 창 한번 때려주고 한번 창 하주고요 아, 모르겠다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일단 필살기를 만들었어 앙앙 야 정말 저거 이제 한필제 개성이 잘 떴었나 왜하필저 저쪽 패가 잘 떠서 그래요 알겠죠? 아 어, 잠깐만 1인게 하나 더 쓰면 필살이 깎여서 필살이 없어지거든 버프 하나 더 받고 싶었는데 아 그러지는 못하고요 아 요거 한번 버프 받으면 되겠구나 아, 버프 하나 더 받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웃음> 가자 그냥 인자 자팡방 수고 와 뻑, 수0 백만. 야, 백만 트였는데, 만 살았다, 쟤마 와, 미친놈, 저가 좀, 뒤, 지라. 어, 해피. 저, 해피. 저, 라인형, 라인형, 잠깐만요. 라인형,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생각을 오래? 잠깐만요. 에이. 라인형, 풀업이에요? 앙,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괜찮아요. 우리 농계가 있어가지고. 피다쳤어요 풀피야. 아, 아. 괜찮지, 괜찮아요. 어, 싹 가능하지, 그렇지? 한방찍보면서 피사계 또 만드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피사계 또 만들었다고. 와, 멜리 화났다. 멜리 버프 많다. 치보세요, 쉽게 죽길수 있는지. 치발하고 임마. 하하하하. 치, 어머나, 왜또 삼승? 왜또 이렇게? 오오, 오. 와, 야. 야. 야, 너 주피. 주피 50% 버프 있으면서까지 나를못 죽였지. 이게 바로 멜리, 멜리야, 임마. 알겠나? 등한다. 어깨 아, 이번엔. 확실하다. 빵! 와우, 씨. 아, 10년 감소했네요. 아무래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잠깐만.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메타에서 가장 유행하고, 만났을 때 가장 껄끄러운 덱이거든요. 라인하르트 덱. 그덱 상대로 지금 이 정도 해냈다? 자, 어깨가 좋아요. 이게 제발 라이언 할때만 나왔나, 진짜. 차를리 베스타 덱이면 이거 확실합니다. 한번, 한번 가볼게요. 예. 만약에 관통을 쓰고 싶다. 관통 쓸수 있을까요? 농계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치네요. 사람인 것 같고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어, 치보세요, 한번. 자, 어 어. 자, 어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 차크닥? 끝난 거야. 야 우리 트위고 화났어요. 요렇게 되겠지? 어 아, 트위고야 자 우리 사실은 암, 암멜 버프 두개 주고 암멜 궁성이 더 확실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보자 그래도 한번 봐야지 사고사 사고사 이건는 쓰지 말도록 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깡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이게 이게 정석 이 영상은 우리 이 영상만 쓸까? 다 버리고 <웃음> 자 갑니다 앙크당, 앙크당, 요렇게 마무리가 된다. 자, 뭔가 아직, 아직 개운하진 않아요. 자, 마지막 판 갈게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페스타덱 내가 의페스타덱은 확실히 저격이 되는 것 같아요. 라인하르트덱은 피통이 하도 많아서 안멜이 궁을 빡 박았을 때 불사가 떴다가 나머지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우리 쪽은 지금 사실 얘들은 허수아비들이거든. 허수아비들이고. 한마다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이 있고 자 이거 고민이 길었죠 방금 덱을 보자마자 구스 형이 무슨 덱이야 구스 형이 도 이상한 가 하나 본데 어? 근데 어떻게 쳐야 될지 순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 뭐 어떻게 칠래? 도발에다가 지금 농기까지 써있어 이거 야 이거 형이 형이 지금 뭐 찍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치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필살기받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죽질 않겠지? 어, 그래. 야, 좀 불안해 야 트위고야. 좀 불안하다, 형이. 너 죽을까봐. 자, 요렇게, 어, 필살기 두 개를 받은 상태. 트위고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도발이 유효하고, 옆에는 농기까지 서 있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노? 막, 이렇게. 좀 어? 잠깐만요. 요렇게 죽고요 자, 어둠 하나 더 쌓아서 텐타클로 갈 수도 있겠구나. 어 어둠 하나 더 쌓고 가시지. 한장더 있나? 텐타클이? 어, 한장더 있구나. 요거를 버텨내면, 요걸 버텨내면 진짜 확실하다. 이정도를 버텨냈다? 어, 실전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전성이. 이렇게 할게요. 버프 하나 쐈고요 이쪽에 대가리 짐으서 버프 하나 더쐈고요 그러면 버프 세개 상태에서 쿵 날아갑니다. 이거를 버틸 자는 아, 아무도 없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라인아르트 뿐이다. 아, 버틸 수도 있는 사람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라인도. 자, 갑니다. 셰이츠오카이 빡! 오야, 왜, 왜 탑, 야, 뭐. 아, 어둠이 많이 쌓여서. 어둠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버텼다. 자. 이래서 무조건 페스타한테 페스타한테 아까 패를 다 올인했으면 잡았을 거야, 그렇지? 아이고 와 죽었네. 어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텐타클이 없나 보다. 텐타클 있어요? 없다. <웃음> 근데 우리 지금 잠식당해가지고. 아 잠식 풀어줍니다. 잠식 풀어줘요. 그다음에 까크닥 찍고 아라카 야 반다. 일부러 내가 이 각을 잡아준 거야, 이게지? 잠식 풀렸다니까. 아아 악, 악, 죽죠. 그다음에. 추 위압 초크닥 파크닥 알겠나 야농갤리가유치성이 있다 요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 자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야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습이다아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어이구 어이덱 이겨... 어이구 어이구 어, 너무, 어 너무 <웃음>